여러분, 반갑습니다. 정진영 목사입니다. 이단 상담 신천지. 그들은 왜 성경과 거짓말로 종교 사기를 치는가? 이단 사입이 신천지에는 구원받은 사람이 존재하는가? 신천지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만희 교주가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종교 사기를 쳤는지, 어떤 성경 해석의 오류를 범했는지 이 시간 성경을 가지고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핵심 주제는 예수님은 누구신가입니다 오늘 핵심 주제는 예수님은 누구신가입니다 제가 신천지 청년들과 신천지인들과 상담할 때마다 가장 먼저 그들에게 확인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피조물이냐 창조주냐 예수님이 하나님이냐, 아니냐. 이렇게 신천지에 빠진 사람들에게 가장 먼저 물어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은 창조주입니까? 피조물입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입니까? 하나님이 아닙니까? 신천지에서는 예수님을 피조물이라고 주장합니다. 신천지에서는 예수님을 피조물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신천지에서는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라고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이단 상담을 할때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바로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성삼위 일체 하나님에 대한 교리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신천지가 주장하는 다른 하나님 신천지 이만희 교주가 주장하는 다른 성령 신천지 이만희 교주가 주장하는 다른 예수님 그리고 신천지가 주장하는 다른 복음 이런 주제를 가지고 오늘 성경을 하나하나 찾아보면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천지에 빠진 청년 여러분, 신천지인 여러분 다시 한번 이만희 교주가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종교 사기를 쳤는지 어떻게 성경 해석에 오류를 범했는지 이 시간 다시 한번 성경을 확인하시고 예수님의 품으로 다시 돌아오시길 간절히 간절히 기도합니다. 신천지 청년들이여 남은 인생을 위해서 누가 거짓말로 종교 사기를 치는지 확인하고 판단해 봅시다. 신천지는 왜 구원이 없는가? 신천지는 왜 이단사이비인가? 신천지는 우상숭배인가? 신천지는 왜 우상숭배인가? 신천지는 왜 적그리스도인가? 신천지는 왜 사단의 계략인가? 신천지는 왜 기독교가 아닌가? 신천지는 왜이만희교인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청취자 여러분 다같이 성경을 준비하셔서 성경에서 예수님을 누구라고 말하고 있는지 성경에서 예수님을 어떻게 기록하고 있는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피조물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창조주 여호와 성자 하나님입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창조주입니다. 예수님은 창세 전에 지구와 우주가 생기기 전에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과 함께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기에 천지는 창세기 1장에 천지는 헤븐이라는 우주와 얼스라는 지구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지구와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 태초의 하나님이, 여기에 나온 하나님은 엘로힘이고 엘로힘은 복수입니다. 그래서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 성령 하나님, 이 성삼위일체 하나님으로 해석되어야 합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고 여기서 우리는 천사가 아닙니다. 천사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창조주가 될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6절에 우리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 성령 하나님 이렇게 해석되어야 됩니다. 창세기 3장 22절에 우리가 나옵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여기 성자 하나님, 예수님, 아들 하나님으로 이렇게 해석되어야 됩니다 창세기 11장 7절에 우리가 나옵니다 이 우리 역시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으로 해석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는 종교를 기독교라고 합니다 기독교 우리의 구원자가 바로 예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예수님이 바로 아들 하나님이시고 창조주이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구원자가 될수 있는 겁니다 그 어떤 인간도 결코 우리의 구원자가 될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구원자가 피조물인지 창조주 하나님인지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말로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정작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도 모르고 막연하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성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신 혹시 목사님들이 계시다면 교회에서 성도들에게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이 창조주라는 것과 예수님은 지구와 우주가 생기기 전에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과 함께 실존하신 성자 하나님이시고 지구와 우주를 창조하신 창조주라는 것을 성도들에게 꼭 가르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구약시대에도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성도들에게 가르쳤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이단 사이비 집단에서는 예수님을 피조물로, 인간으로 피조물 예수가 성령의 역사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었다고 하는 양자론을 주장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목사님들이 계시다면 교회에서 예수님이 창조주라는 것과 이 세상이 존재하기 전에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과 함께 실존하신 하나님이라는 것 창조주라는 것을 성도들에게 꼭 가르쳤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이단사이비 집단들과 신천지에서는 예수님을 피조물로 가르치기 때문입니다 신천지 이만이의 성경해석 오류에 대한 성경적 검증 오늘 이 시간에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구약시대에도 활동하셨습니다 구약시대에도 역사하셨다는 걸 우리 성도님들이 성경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5절을 가지고 신천지 이만희 교주와 신천지 강사들이 종교 사기를 칩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해석해 드리겠습니다. 신천지 이만희 교주와 신천지 강사들은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5절에 나오는 이 말씀을 성경 말씀, 하나, 성경 말씀 이런 식으로 말씀으로 해석을 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로고스라는 헬라어입니다. 로고스, 태초의 로고스, 이 로고스는 창조 근원자 예수님으로 해석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어떤 것이 진리인지 예수님을 넣어서 읽어보시고 성경 말씀을 넣어서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태초의 말씀이 예수님이 계시니라 이 예수님이 하나님과 성부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시라 아들 하나님이시라 2절에 보면 이 말씀을 인칭으로 그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요한복음 1장 2절 그가 예수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마음물이 그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 예수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는이라 4절 그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의 빛이 돼 어둠이 깨달지 못하더라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을 예수님으로 바꿔서 꼭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10절입니다 10절 그 예수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예수로 말미암아 지음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 예수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메,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곧그 예수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 예수님은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14절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예수님이 아들 하나님이신 성자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 인간의 모습으로 인간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예수님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하나뿐이 없는 아들 성자 하나님 아들 하나님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또한 그 예수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 예수가 나보다 앞선 것은 예수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 예수님을 가르침이라 우리가 다그 예수님의 충만한 데에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라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오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18절입니다 18절 아주 중요합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 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느니라 성자 하나님이 나타나셨느니라 아들 하나님이 나타나셨느니라 신천지인들과 상담을 하다 보면 제가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이라고 기록된 성경 구절을 찾아서 읽게 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성경에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기록된 그 성경 말씀을 보면서도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믿지를 않습니다. 성경 말씀을 보면서 성경을 왜 믿지 않느냐고 물어보면 신천지에 빠진 청년들과 신천지에 빠진 신천지인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왜 하나님에게 기도를 했느냐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신천지인들의 머릿속에는 이 하나님 할때 1이라는 숫자로 세뇌되었기 때문에 이런 말들을 합니다 아들 하나님이 아들 하나님이 아들 하나님이 아버지 하나님에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두 번째로 요한계시록 1장 1절에서 보면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어떻게 예수님이 하나님이 될수 있느냐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에 대한 개념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 하나님을 신으로 창조주로 바꿔서 읽어야 되는데 신천지에서 이 하나님 이란 이 단어를 일로 하나로 쇠뇌를 시켜놨기 때문에 다른 생각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세 번째로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라는 이유가 요단강에서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예수님은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셨는데 어떻게 예수님이 하나님이 될수 있냐 그래서 신천지에서는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피조물로, 예수님이 피조물이라고 주장합니다. 인간 예수가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천사가 임해서 하나님이 함께하셔서 하나님의 아들 양자로 인정되었다는 주장을 합니다. 이게 양자론이라고 합니다. 양자론이라고 하는 이단 사상인데 그런 주장을 하면서 예수님은 피조물이라고 잘못된 이런 주장들을 합니다 예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지구와 우주가 생기기 전에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과 함께 실존하셨고 지구와 우주를 창조하실 때 창조사역에 동참하셨고 구약시대에도 예수님께서 활동하신 부분에 대한 많은 성경구절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창조주 아들 하나님, 성자 하나님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창조주이신지, 왜 예수님이 하나님이신지 성경을 계속해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단 상담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성삼위일체 하나님의 교리와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이 부분은 2단 상담에 있어서 필수이고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이 믿는 여러분들이 구원자라고 믿는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어떤 존재인지 이 시간 정확히 바로 알고 신앙생활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요한 1서 1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창조주라는 사실과 예수님이 구약시대에도 활동하셨다는 사실을 성경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신천지에 빠진 청년 여러분, 신천지인 여러분 그리고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목사님들이 계시다면 교회에서 성도들에게 예수님이 창조주라는 사실과 구약시대에도 활동하셨다는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을 성도들에게 꼭 가르쳐 주셔서 이단 사이비 집단에 빠지지 않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요한 1서 1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 확인해 보겠습니다 태초에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 이 말씀도 역시 헬라어 로고스로 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태초에 있는 생명의 말씀 로고스에 관하여 그래서 이 말씀 또한 창조 근원자 되신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태초에 있는 생명의 예수님에 관하여는 우리가 여기서 우리는 제자들입니다. 우리가 제자들이 들음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예수님이 나타나신 바 된지라 신이신 창조주이신 아들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마리아를 통해서 이 땅에 오셔서 인간에게 나타나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이 영원한 생명 예수님을 우리가 보았고 제자들이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성도들에게 전하노니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성부 하나님과 함께 계시다가 아들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과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이 세상에 나타나신 바된 이시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여기서 성도 여러분 신천지인들과 이단 상담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이 영상을 보고 계시다면 여러분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내용이 있습니다 신천지인들이 사용하는 단어와 우리가 사용하는 이 단어가 같다는 겁니다 같은 소리를 내고 같은 말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 안에 내용은 그 안에 의미가 그 말의 그 단어의 의미가 완전히 다르다는 겁니다 하나님이란 단어를 사용하지만 신천지 이만희 교주와 신천지인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이라는 단어와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이라는 단어의 의미가 완전히 다르다는 겁니다 그들도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같은 말을 사용을 합니다 그러나 신천지 이만희 교주와 신천지인들이 사용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의미는 양자를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이신 여호와 하나님의 친아들입니다 그러나 신천지와 많은 이단사입이 교주들 특히 이만이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라고 할때이 아들은 인간 예수가 성령의 역사로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었다는 양자를 의미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친아들입니다. 하나뿐이 없는 독생자, 친아들 의미합니다. 우리 인간은 피조물로서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양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친아들입니다. 신천지에서 성령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러나 신천지 이만희 교주와 많은 이단사이비 교주들이 쓰는 이 성령의 의미가 성경에서 말하는 성령의 의미와 전혀 다릅니다 성경에 기록된 모든 성령은 성령 하나님을 의미하지만 신천지 이만희 교주와 신천지인들이 말하는 성령은 피조물, 천사, 영적 피조물로서 사단을 제외한 하나님의 소속된 영들, 피조물을 성령으로 이해합니다 그러나 성경에 기록된 모든 성령은 성령 하나님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 성령 하나님 또한 성령 또한 창조주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같은 단어를 사용하지만 그 의미가 완전히 다르다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이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이단 상담은 불가능합니다 그들이 사용하는 단어의 의미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아야지 만이 그들과의 대화가 가능해지고 소통이 되고 상담이 가능합니다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창조주라는 것과 예수님이 아들 하나님이라는 것 그리고 지구와 우주가 생기기 전에 예수님이 실존하신 하나님이라는 것과 지구와 우주를 창조하실 때 창조사역에 동참하셨고 구약시대에도 활동하셨다는 것을 성경으로 확인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작업이 매우 중요한 이유는 우리가 내가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고 있다고 하면서도 인간 예수를 믿는 것과 창조주 그 아들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는 것은 너무너무 다른 결과를, 너무 다른 결과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만 정확히 알아도 이단 사이비 집단에 빠지지 않습니다. 설사 이단 사이비 집단에 빠졌다 하더라도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와 성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교리를 정확하게 알고 있다면 다시 그들의 사기수법을 확인하고 이단 사이비 집단에서 빠져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 날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성부 하나님이 아들 하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은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이 아들이라는 의미는 나와 같다는 의미입니다 또 그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오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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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새 언약, 새 언약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은 돌판, 십계명 돌판에 새기지만 새 언약은 마음판에, 우리의 마음판에 새기는 것이고 그 마음판에 새기는 새 언약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마음판에, 내 마음에 새기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빌리포 2장 5절에 새 언약, 마음판에 새겨야 될새 언약의 내용이 무엇인지 기록해 놓았습니다.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 그 복음, 믿음의 내용입니다. 꼭 기억하시고 빌리서 2장 5절에서 8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예, 그리스도 구원자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인간의 형체를 피조물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습으로 마리아를 통해서 이 땅에 오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자 여기서 이단 상담을 준비하시는 분들과 신천지에 빠진 청년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예수님의 죽음이 타살이냐 자살이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씀 매우 중요합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죽음은 타살입니까? 자살입니까? 신천지에서 신천지에서는 예수님의 죽음을 타살이라고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유대인 빌라도가 예수님을 죽였다고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예수님이 예수님의 죽음이 타살인지 자살인지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자살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타살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자기 희생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자기 희생입니다 자기 희생의 대상은 바로 인간들입니다 우리 타락한 인류를 위해서 인간들을 위해서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신천지에 빠진 청년들을 위해서 바로 당신을 위해서 죄인인 당신을 위해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예수님의 죽음은 자기 희생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자기 희생입니다 죄인인 나를 위해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당신을 위해서 그 예수님의 죽음을 헛되게 만들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요한 1서 5장 20절입니다.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도 참,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오. 영생이시라 길이요 진리요 영생이시라 그는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오 영생이시라 신천지인 여러분 신천지에 빠진 청년 여러분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를 여러분들 이 그리스도를 읽을 때 구원자로 바꿔서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는 구원자 구원자 예수 이렇게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한번더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은 창조주입니다 예수님은 아들 하나님입니다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과 함께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지구와 우주가 생기기 전에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과 함께 영원 전에 실존하신 하나님입니다 예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알파와 오메가 실존하신 하나님입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구약시대에도 활동하셨다는 것 예수님은 구약시대에도 활동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구약시대에도 활동을 하셨습니다 나는 아브라함이 나기 전에 이미 있었다 나는 아브라함이 나기 전에 이미 있었다 이미 존재했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구약시대에 어떻게 활동하셨는지 성경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 전서 10장 4절입니다 고린도 전서 10장 4절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서 홍해를 지나서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 친, 구름과 바다에서 침례를 받고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그그 그리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신령한 반석이 있었고. 그 반석은 그리스도시라 예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출애급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0장 33절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선한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너를 돌로 치겨는 것이 아니라 신성모독으로 이남이니 내가 예수가 사람이 되어 자칭 하나님이라 함이로다. 내가 사람이 되어 자칭 하나님이라 함이로다. 신천지에 빠진 청년 여러분, 신천지인 여러분, 이만희 교주와 신천지 강사들이 이 내용을 가지고 요한복음 10장 33절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어떻게 속였는지 다시 한번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신천지를 이단이라고 하는데 사람들이 인간이 이단이라고 한다고 해서 이단이 될수 있느냐 세상 많은 사람들이 신천지 이만희 교주와 신천지를 돌로 치려고 하는데 그들이 신천지를 이단이라고 한다고 해서 우리가 이단이냐 예수님도 이단의 계수라고 하면서 돌로 돌로 쳤다 예수님도 당시의 사람들이 이단이라고 하면서 돌로 치려고 했다. 그러나 예수님이 이단이었냐 하면서 요한복음 10장 3 3절을 가지고 종교 사기를 칩니다. 그러면서도 신천지는 통일교가 이단이라고 가르칩니다. 신천지에서 하나님의 교회와 JMS를 이단이라고 가르칩니다. 신천지에 빠진 청년 여러분, 신천지인 여러분, 신천지 이만희 교주와 신천지 강사들이 이단이라고 하면 이단이 되는 것인지 다시 한번 생각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단의 판단 기준은 성경입니다. 이단의 판단 기준은 성경이라는 것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0장 33절을 가지고 이만희 교주와 신천지 강사들이 종교 사기를 칩니다. 여기서 예수가 사람이 되어 자칭 예수님 스스로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분명히 말씀했다는 겁니다 도마가 주는 그리스도시오 나의 하나님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고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베드로도 고백합니다 요한도 고백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역시 예수님은 구원자시고 하나님 아들 하나님 성자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도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 하나님을 보면서 일이라는 하나라는 숫자의 개념으로 이해하지 마시고 성경에 엘로힘, 데오스, 여호와 아도나이, 퀴리오스 하나님을 부르는 많은 명칭들이 있습니다. 이 하나님을, 이 하나님이라는 이 말씀을 보고 읽을 때, 창조주, 신, 심판관, 권세자, 아버지, 이런 다양한 의미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을 보면서 신, 창조주로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구약시대에도 활동하십니다. 예수님이 구약시대에도 활동하신다는 것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니엘서 7장 13절입니다 다니엘서 7장 13절 내가 또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에 인도되며 성부 하나님 앞에 안을 성부 하나님 앞에 성자 하나님이 인도되며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예수님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예수님을 성기게 하였으니 그의 예수님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라 예수님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라 인자 같은 이 다니엘서 7장 13절 다윗의 시 중에 시편 110편 1절에서 5절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에 예수님을 어떻게 기록하고 있는지 구약 시대에 예수님은 어떻게 활동하시는지 보겠습니다 시편 110편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가 내 원수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여호와 성부 하나님께서 내주 예수님에게 아들 하나님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너 예수는 아들 하나님은 내 오른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늘 보자 아버지 하나님 보자 우편에 어린 양이신 예수님이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여호와께서 시원에서부터 주의 권능에 귤을 내보내리시니 주는 원수들 중에 다스리소서 주 여기에 주는 예수님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 주는 예수님은 원수들 중에서 다스리소서 주의 예수님의 권능의 날에 예수님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같은 예수님의 청년들이 죽게 나오는 도다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대교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이 부분은 히브리서에 다시 나오는 말씀입니다 주 오른쪽에 계신 주께서 두 명의 주가 나옵니다. 주 성부 하나님의 오른쪽에 계신 주 아들 하나님이신 예수께서 그의 노하시는 날에 왕들을 쳐서 깨뜨리실 것이라 심판 날에 깨뜨리실 것이라 이렇게 구약성경의 시편 110편 다윗의 시에 보면 다윗이 성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 오른편에 계신 주께서 아버지 하나님 오른쪽에 계신 예수님 아들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사기 13장 18절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내 이름은 기묘자라 내 이름은 기묘자라 여호와의 사자 할때이 사자는 엔젤이 아닌 멜레크라는 전령 대언자를 말합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내 이름은 기묘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9장 6절입니다 이사야서 9장 6절 이는 한 아이가 우리에게서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으셨는데 주신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예수님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 예수님은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것이니라 이사야 9장 6절에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기록해 놓았습니다 예수님은 창조주이시고 예수님은 하나님, 아들 하나님이시라는 것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고 내가 믿는 예수님이 창조주라는 것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24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아래서 낳고 너희는 땅에서 낳고 나는 위에서 낳으며 하늘에서 낳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예수가 창조주인 줄 믿지 아니하면 내가 하나님인 줄 믿지 아니하면 내가 아들 하나님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그들이 말하되 내가 누구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여 온 자라 예수님은 창조주이시며 아들 하나님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2000년 전 마리아를 통해서 이 세상에 오시기 전에 예수님은 구약시대에도 활동을 하시고 지구와 우주가 생기기 전에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과 함께 실존하시면서 지구와 우주를 창조하신 창조주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확고히 세우셨으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56절입니다. 요한복음 8장 56절에서 예수님을, 예수님이 자신을 어떻게 말씀하고 계시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내가 아직 50세도 못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내가 아직 50세도 못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예수님께서는 구약시대에도 활동하셨습니다 창조사역에도 동참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존재하셨다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창조주이시고 구약시대에도 활동하셨다는 것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신천지 이만희 교주와 신천지 강산들은 예수님을 피조물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종교사기이고 성경해석의 오류입니다 신천지는 기독교가 아닙니다 신천지는 이만희교입니다 기독교의 구원자는 창조주 예수님입니다 요한복음 17장 5절 말씀입니다 아버지여 창세 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소서 아버지여 창세 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아버지여 성부 하나님이시여 창세 전에 예수가, 예수가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4절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 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창세 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창세 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창세 전에 아버지와 함께 예수님은 창세 전에 성부 하나님과 함께 성령 하나님과 함께 실존하신 하나님 신 창조주입니다. 에베소서 1장 4절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 우리를 택가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고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성자 하나님이 함께 창세 전에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1장 20절 그는 창세 전부터 미리 알림바 대신 이나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나신 바된 이시라 그는 창세 전부터 미리 알린 바 대신 이나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나신 바 되니라 예수님은 창세 전에 존재하신 실존하신 창조주이시고 하나님이십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과 함께 창세 전부터 창세 전에 존재하신 실존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들 하나님이십니다 요한계시록 3장 14절 라오디아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르시되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르시되 창조의 근본이신 이 창조의 근본이신 이 이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창조 근원자 되시는 창조 근본이신 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창조주입니다. 창조 근본이신 이, 창조의 근본,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부 하나님, 그리고 창조 근본이신 이, 성자 하나님, 아들 하나님이신 예수님.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43장 11절 나곧 나는 여호하라 나곧 나는 여호하라 나곧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나 외에는 구원자가 없느니라 나는 여호와 니라 성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교리를 설명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교리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성삼위일체 교리를 설명할 때 성삼위일체 하나님의 교리를 설명할 때1플러스1플러스 1이 3이냐 아니면 1이냐 이렇게 접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삼위일체 하나님의 교리는 어렵지 않습니다. 성삼위일체 하나님의 교리는 쉽습니다. 성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교리를 성도들에게 가르칠 때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삼위일체 하나님의 교리에 대한 접근 방식입니다 성삼위일체 하나님의 교리를 설명할 때1플러스1플러스 1이 3이냐 1이냐 이런 식으로 접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삼위일체 석삼 자리위 하나일 몸체 거룩한 세분이 근본 한분이시다 거룩한 세분이 근본 한분이시다 이렇게 성삼이 일체를 가르치지 마시고 동일 본질의 창조와 주여와 호 하나님이시다 이세 분은 동일 본질의 창조주여와시다 호 이렇게 접근하시기 바랍니다 이삼 2, 2. 일체할 때이 체를 몸체로 해석하지 마시고 근본 체자로 해석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거룩하신 세 분이 근본 한 분이시다 이렇게 접근하지 마시고 동일 본질의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은 동일 본질의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은 동일 본질의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접근하시기 바랍니다. 단일 신론이 아닌 유일신 사상으로 접근하시기 바랍니다. 삼위일체 교리를 설명할 때 가장 먼저 선행되어야 될 작업이 있습니다. 삼위일체 교리를 설명할 때 가장 먼저 선행되어야 될 작업이 있습니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성도 여러분, 그리고 목사님들에게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삼위일체 교리는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삼위일체 교리는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선도들에게 삼위일체 교리를 설명할 때 접근 방법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삼위일체 교리를 설명할 때이 체자를 몸체자로 설명하지 마시고 근본체자로 설명하신 후에 동일 본질의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시고 가장 첫 번째 우리가 해야 될 내용이 바로 창조주 여호와 성자 하나님 예수님에 대한 설명입니다 창조주 여호와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에 대한 설명입니다 삼위 일체 하나님에 대한 교리를 설명하기 전에 가장 먼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성경에서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성경에서 찾을 때 예수님이 창조주라는 것을 성도들에게 확인시키는 작업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 이유가 바로 성삼위 일체 하나님의 교리에 대한 출발이 어디인가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냐 아니냐 예수님이 창조주냐 피조물이냐 이 논쟁으로부터 성삼위일체 교리가 출발합니다 예수가 인간이냐 하나님이냐 예수가 피조물이냐 창조주냐 이 논쟁에서 성삼위일체 교리가 시작되었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그리고 대한민국의 목사님들에게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성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이 교리는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매우 쉽습니다 접근 방법이 틀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교리를 설명할 때 성도들에게 예수님이 창조주라는 이 성경 구절을 이 성경 구절을 성경에서 찾아서 성도들에게 읽고 가르쳐야 합니다 예수님이 창조주라는 성경 구절을 찾아서 성도들에게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 가장 먼저 성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교리를 설명하기 전에 예수님이 창조주라는 사실을 성경에서 찾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피조물이 아닌 창조주이고 예수님이 하나님이란 이 사실을 성경에서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성령 또한 이 성령 또한 창조주의시고 하나님이란 사실을 성경에서 찾아 성도들에게 가르치고 난 후에 하나님이 하나님 되기 위해서는 창조 능력을 가지고 계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되기 위해서는 창조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되기 위해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하나님 되기 위해서는 전지전능하신 능력을 가지고. 계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하나님 되기 위해서는 무소부재 영원부터영원까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무소부재의 존재가 되셔야 합니다 영원부터영원까지 시간을 초월하시는 존재가 되어야지만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창조주이시고 하나님 이시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가르치시고 성령 또한 창조주이시고 하나님 이시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가르치신 후에 성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교리를 가르치면 성도들이 아주 쉽게 이해합니다. 그리고 나서 삼위일체의 이 몸체자를 근본체자로 읽게 하시면 성도들이 쉽게 삼위일체의 교리를 이해한다는 것입니다 동일 본질의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 그래서 창조주 여호와 성부 하나님 창조주 여호와 성자 하나님 창조주 여호와 성령 하나님 이렇게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신 예수님, 성령 하나님의 이름을 전체를 가르쳐 주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창조주 여호와 성부 하나님 창조주 여호와 성자 하나님 창조주 여호와 성령 하나님 이렇게 성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교리를 성도들에게 꼭 가르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창조주 여호와 성자 하나님입니다 예수님은 창조주이시며 여호와 성자 하나님 아들 하나님이십니다 구약성경 잠언 8장 22절에서 30절에 기록된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성부 하나님께서 그 조화의 시작 곧 태초에 일하기 전에 나 예수를 가지셨으며 나 아들 하나님 예수를 가지셨으며 만세 전부터 태초부터 땅이 생기기 전에 내가 예수가 세움을 받았나니 아직 땅이 생기지 아니하였고 그 샘들이 있기 전에 나 예수가 이미 났으며 산이 세워지기 전에 언덕이 생기기 전에 나 예수가 이미 났으니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이 아직 땅도 들도 세상 진토의 근원도 짓지 아니하였을 때라 그가 성부 하나님이 하늘을 지으시며 궁창을 해변에 두실 때에 나 예수가 거기 있었고 성부 하나님이 위로 구름 하늘을 견고하게 하시며 바다의 샘들을 힘있게 하시며 바다의 한계를 정하여 물이 명령을 거스리지 못하게 하시며 또 땅의 기초를 정하실 때에 내가 나 예수가 그의 곁에 성부 하나님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어 날마다 성부 하나님의 기뻐하신 바가 되었으며 항상 그 앞에서 즐거워하셨으며이 영상을 보고 계신 신천지인 여러분 성도 여러분 그리고 목사님들께 이자먼 8장 22절에서 30절까지에 나온 나 내가 이 부분을 예수님으로 바꿔서 읽어보시길 권합니다 이 내용은 잠언 8장 22절에서 30절 이 내용은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8절 말씀과 동일한 내용입니다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8절 내용과 동일한 내용입니다 빌리뽀서 2장 5절에서 8절 말씀과 동일한 내용입니다 잠언 8장 30절 나 예수가 성부 하나님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어 날마다 성부 하나님의 기뻐심신 바가 되었으며 항상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하였으며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창조주이시고 아들 하나님이십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신천지에 빠진 청년 여러분, 신천지인 여러분 그리고 상담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신천지가 주장하는 하나님과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이 어떻게 다른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신천지가 주장하는 예수님과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이 어떻게 다른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신천지가 주장하는 성령과 성경에 기록된 성령이 어떻게 다른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신천지가 주장하는 복음과 성경에 기록된 이 복음이 어떻게 다른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신천지에서는 예수님을 피조물이다,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주장하지만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은 창조주이시고 아들 하나님이란 사실을 확인하시고 이단 사입이 적그리스도 우상숭배 사입이 신천지에서 탈퇴해서 다시 주님의 품으로 돌아오시길 간절히 간절히 기도합니다 신천지에 빠진 청년 여러분 신천지인 여러분 신천지는 기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의 구원자는 창조주 예수님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이신 예수님입니다 그러나 신천지의 구원자는 이만이 교주입니다 신천지는 기독교가 아닙니다 이만이 교입니다 이단 사입이 신천지를 탈퇴해서 다시 예수님의 품으로 돌아오시기를 간절히 간절히 기도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단 상담 정진영 목사입니다